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 카티아 파트 디자인 워커벤치 2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강의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DVD 안에 보시면 파워포인트하고 실습 자료들이 들어있으니까요 그거를 가지고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부에서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2부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워나갈 것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왼쪽에 있는 이런 툴바들을 배웠죠 기본적으로 스케치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솔리드 형상을 올리는 명령들 그러니까 스케치 베이스 피처 툴바입니다 패드 포켓 세프트 그루브 부터 시작해서 멀티 섹션까지 어떤 음, 솔리드 원형을 만들 때 쓰는 툴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렇죠? 솔리드를 좀더가공하는 2차 가공하는 드레스 업피처 툴바 필렛 그렇죠? 챔버 그 다음에 구배 처리하는 드래프트 기능 그리고 소골판에는 뭐, 셀 기능, 보강하는, 시크니스 같은 이런 명령들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배우신 게, 이제, 서페이스 있죠? 공면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제너레이티브, 세이프, 디자인 워커벤치를 많이 쓰시죠. GSD. 거기서 만든 공면을 활용해서 솔리드를 자른다든지, 공면에 두께를 준다든지, 폐공면 속을 채운다든지, 뭐, 그런 거 관련된 서페이스 베이스 피처 툴바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피처 툴바죠. 이동, 회전, 대칭 복사, 패턴, 스케일 조정하는 거. 특히 이 트랜스포메이션 피처 툴바 등에는 바디 단위로 연산을 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이 3D 모델링, 그러니까 솔리드 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툴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이 기능들은 마스터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그러니까 2부에서는 설명안 드렸던 내용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디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파트 바디가 뭐고 일반 바디가 뭐고 그리고 지오메트릭깔 셋이 어, 뭐고 특히 뭐 오덜드 지오메트릭깔 셋이라고 있습니다. OGS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이브리드 디자인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렇죠? 그리고 바디와 바디 사이를 나눠야 되는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바디와 바디의 분리연산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좀더 복잡한 단품들을 설계나 할때 여러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부 강좌의 핵심은 요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디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a n n o t a 이라는 것은 추석을 달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파트 디자인, 뭐, 피처, 레코디션이라는 툴바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그런거죠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든 파일을 카티아에서 직접적으로 열어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뭐 igs란지 라 STEP 파일 같은 중립 파일 형태로 보내 옵니다 그렇게 된 파일을 열어보면 여러분이 어떤 형상은 보이지만은 실제 트리 구조가 안 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필렛 치수 값을 바꾼다든지, 구멍의 사이즈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할수 있나요?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죠? 그런 IGS라는 스텝 파일, 중립 파일을 카티아의 어떤 특정 명령으로 환원시켜주는 툴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피처 인식 툴바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 툴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뭐할때 쓰냐면, 저런 겁니다. 좀 복잡한 영상에 대해서 거의 마법사식으로 필렛 처리한다든지 구배 처리한다든지 그럴 때쓰는툴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매저입니다. 뭐 거리라는지, 길이, 각도, 각종 물성치 있죠. 뭐 볼륨이라든지, 체적이라든지 그러니까 매스, 질량 같은 거를 측정할 때 여러분이 이 매저 툴바를 쓰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n a i 툴바가 있고요, 분석 툴바입니다. 그다음에 색션 치는 것도 있고요, 렌더링 기능도 있고. 그리고 또툴소출바라 그래가지고 모델링할 때 여러분이 좀더 어뭐 어떻게 보면 보조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부에서 설명 안 드렸던 내용을 위주로 해서 쭉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워야 될게 상당히 많죠 자 본격적으로 나중에 이제 여러분한테 이 어, 하이브리드 디자인부터 이제 설명을 해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좀몇 가지 어 사전 작업을 좀 해놓고 넘어가죠. 어 실제로 이제 카티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뭐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합니다.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좀 공통된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는 좀 추려서 미리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단축키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자 특히요 음, 자주 쓰는 기능들이죠 물론 이런 부분만 이해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이 파워포인트 에 설명 안한 명령들에 대해서도 단축키는 아마 충분히 지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네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번째는 hide show 구요 두번째는 define in work object 라는 명령이고 세번째는 center graph 그 다음에 네번째는 r e 레 l a m o d e 에 대해서 그 기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단축키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죠. 이건 이제 일부에서 작업했던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제 숨겨져 있죠. 보통 우리가 어떤 뭐, 그렇죠. 바디단이나 또는 지오메탈 깔셋 또는 특정 그 안에 들어있는 픽처 명령들이 있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숨기고자 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hide show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요 이런 작업을 많이 하십니다 마우스 오른쪽에서 작업하시는데 아 이걸 좀더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스페이스바를 연결시켜 놓고 쓰고 있는데요 한번 찍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show 되고 다시 한번 찍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hide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뭐 gs도 마찬가지죠 쇼되고요. 다시 한번 찍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하이드됩니다. 그 중에서 특정한 요소만 선택을 하고 쇼하고 얘를 당연히 쇼해야겠죠. 그 다음에 일부분은 또 하이드하고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이 많이 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일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오른손이 너무 피곤하겠죠. 자,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할수 있게끔 왼손이 알게끔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 툴스입니다. 단축키 지정하는 데는 커스터마이저고요. 자그 다음에 커맨드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뷰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칸을 찍으시고요. 하이드션니까 H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키보드의 H 키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H로 시작하는 명령으로 바로 갈 겁니다. 다시 한번 h 누르면 그 다음 명령어가 보이게 되겠죠 요건되고하이드 e show s h 눌러보시죠 그럼 요렇게 단축키를 여기다 지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번 리셋 하죠 이 커맨드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초기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정한 단축키를 삭제할 때도 이 리셋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단축키를 지정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8 있죠 요거 누르시고요 물론 조합키를 써셔도 됩니다. 뭐 Alt, H라고 싶다. 그러면 Alt 키 누르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H 이렇게 하시면 조합키 형태로 해서 단축키를 지정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저는 스페이스바로 하겠습니다. 라벨 누르시고 대화상자 보이시죠? 아무거나 하나 찍고 스페이스니까 Yes로 시작하죠. 그니까 Yes 키를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어, 셀렉트에 있고 또 Yes 키 누르면 Script, Yes 키또 누르면 스페이스바 보이죠. 한 세븐 누르니까 스페이스바가 보이네요. 이렇게 쭉 내리면서 찾기보다는 이게 아마 좀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add 하면 단축키가 지정이 된 겁니다. 시죠 여기 유저 l s 랑선뭐 일반적으로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스페이스바를 지정했다 그러면 여기 커맨드 라인 있죠? 여기다가 c땡땡하고 이렇게 스페이스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오토캐더처럼 이렇게 명령어를 실행하는 방식인데 뭐 이거는 쓰지 않겠습니다. 유제알리어스는 쓰지 않고요. 엑셀레이트만 단축키만 지정하도록 하죠. 됐죠? 한번 클로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스페이스바라고 떠 있을 겁니다. 찍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하이드되고요. 다시 찍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쇼가 될 겁니다. 하이드쇼 꼭 기억을 해놓으시고 여러분이 지정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이 VR 버튼 커스터마이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기능이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아 이거는 일반 마우스와 관계 없습니다. 그 3D 마우스 있죠? 막, 여러분, 그, 막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막뭐 3D 마우스처럼 이렇게 막 이상하게 생긴 마우스 있어요. 자, 그런 거와 관계된 겁니다. 특히 그거는 이제 이 3D 디바이스 있죠? 이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알죠 그거를 이제, 그거의 어떤 작동 방식을 세팅할 때이 툴바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뭐 일반, 그렇죠? 만원짜리 마우스 쓰고 있으니까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VR, 버튼, 커스터마이즈 기능은, 네, 모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요. 요거는 뭐죠? Defining Work Object 단축키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 하는 기능이냐부터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건 뭐냐면, 밑줄 보이시나요? 밑줄을 음, 밑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패드 1에서 마우스 오른쪽 d e f i n 크오브 Work Object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까지의 결과가 보이는 거죠 그 다음 그또 Work Object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파트 바디를 Work o b j e c t 로 하면 어떻게 되죠? 전체가 다 보이는 거죠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다 보이게 됩니다 가끔 이거 언제 쓰시냐면 이런 경우도 씁니다 만약에 엣지필레 7번하고8번 사이에 어떤 새로운 명령어를 집어넣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파트바디는 기본적으로 이 히스토리 작업내역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순서가 있어요 마음대로 순서 못 바꿉니다 그래서 7번과 8번 사이에 넣고 싶다 그러면 7번을 워크 오브젝트라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한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볼까요 요 부분 한5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그 사이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7번과 8번 사이에 물론 이게 생뚱맞에 들어왔으니까 밑에 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필레 값을 좀 작게 해볼까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영향을 받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미 없이 들어가면 이게, 이게 히스토리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정 명령어 다음에 어떤 뭔가를 집어넣고자 할 때는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식은 지우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자 파트 바디를 워크로 하죠 빨간색 뜨면 업데이트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엣지, 에러 났으면 그렇죠? 밑에 부분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업데이트 안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에러 났다 이런 뜻이에요 자생뚱맞게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열어보죠 이렇게 됐고요 되셨죠 요 마우스 오른쪽 워크 오브젝트 얘를 단축키로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요툴 씁니다 커스터마이저 들어오죠 똑같이 커맨 m 입니다 현재 워크벤치 안에 들어있는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에서 모든 명령어를 확인하고 싶으면 all command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efine이니까 d로 시작하죠. d 한번 눌러보시죠. 조금만 내려보죠.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define 워커 오브젝트. 그래서 단축키를 지정하기 위해서 s h o r f p a r t y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어? a c c e l 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단축키를 지정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하이드 쇼는 잘 되더니만 얘는 안 돼요. 그렇죠? 포기해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툴바 있죠? 네, 툴바에서 새로운 툴바를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툴바 이름은 어떤 이름을 추천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한번 뭐이 툴바라고 할까요? 어떤 이름을 추천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오케이 하죠. 그러면 새로운 툴바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어디 있죠? 자, 뉴 툴바 어딘가.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있나요? 자, 일단 네, 클로즈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쭉 찾아보시면 뉴 툴바라고 하나 생겨져 있을 겁니다. 이거 체크하시죠. 그럼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툴바를 하나 생성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요. 커맨드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올 커맨드 누르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define in work object라는 명령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show property 하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이거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이걸 끌어다가 새로 만든 툴바 있죠? 여기다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끌어다가요. 딱 놓으면 no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됐죠? 저는 세 가지를 할 거니까, 어떤 거요? 여기 center g r a 도 그렇고, r e 레임 a 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김에, 둘다 가져오겠습니다. 자, 센터 그래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C 인지죠? 어디 있나요? 센터 그래프. 얘도, 그러다가 여기 갖다 놓겠습니다. 지금 얘도 어떻습니까? 비활성화돼 있죠? 그러다가 갖다 놓으면 되있고요그 다음에, 리프레임 온 있죠? 리프레임 온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있죠? 그러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개를 가져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단축키를 하나씩 하나씩 지정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Define 부터 한번 보죠 Define Work Object 있죠 저는 여기다가 어, 파워포인트처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Define Work Object니까 Alt 더하기 W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명 단축키 같은 이름 같은 경우는 특정 키하고 연결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W하고 연결하고 싶었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기를 쳐들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있는 것이 센터그래프죠 센터그래프 한번 찾아보죠 쭉 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 어디있나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시죠 EFGH죠 센터그래프 가지고 요거는 Alt 키하고 저는 음, C 키를 쓰겠습니다. 기존에 다른 키에서 쓰고 있을만한 키는 쓰시면 안 됩니다. 뭐 복사 키 Alt, Ctrl+C 뭐 이런 그키 쓰시면 안 돼요. 아시죠? 겠자그 다음에 이제 Replay on 있죠? 그 다음에 Alt 키 누르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R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축키를 다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죠? 그러면, 그렇죠? 이 툴바가 항상 살아있어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툴바는 그냥 닫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얘 찍고, 마우스 오른쪽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죠? define work object 했죠. 그렇지만 단축키, alt w 가 이제 지정이 됐으니까, 얘 선택하고, alt 키 누르고, w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굳이 마우스 오른쪽에서 들어갈 필요 있나요? 그럴 필요 없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예. 작업 대상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define work object, 그 기능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센터 그래프는 뭐 하는 데쓸까요 그렇죠. 그래프랑 것은 이 트리를 말하는 겁니다. 트리를요. 자, 한번 여기서 간단하게 쇼해 보겠습니다. 자, 얘도 한번 볼까요? 전체 다.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쇼했어요. 그럼 트리를 제가 위로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어? 쭉 돌려봤더니만 여기 스케치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음 스케치가 없나요? 예, 스케치 어디 있을까요? 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죠. 도대체 이 면은 트리 상에서 어디 있는지 알수 있나요? 쭉 내려봐야겠죠. 어 여기 있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 있다가 다시 한참 찾아야 됩니다. 만약 이게 숨겨져 있다고 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어디 있지? 막 헤매야 됩니다. 너무 귀찮죠? 그렇죠? 그럴 그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어, 센터 그래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바로 이눈 관련된 여기로 바로 오게 되죠. 그럴 때는 얘 찍고요. 뭐라 그랬죠? Alt C 누르시면 바로 여기로 오게 되는 겁니다. 얘 찍고 Alt C 누르보시기 바랍니다. 트리가 그렇죠? 이 전체 높이에딱 정중앙에 해당 명령어가 오게 되는 겁니다. 얘와 관련된 명령어가요. 아주 편리하죠. 그렇죠? 자, 좀몇 가지만 더 열어볼까요? 스페이스반 누르셔가지고쭉 한번, 얘도 한번 쇼하죠? 그 다음에, 얘 찍고, Alt-C 누르면, 트리상에, 아, 얘가 스케치 9번이구나. 이렇게. 바로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쓰시면 되겠어요. 센터 그래프. 가 복잡한, 아주 복잡한 단품을 설계 나갈 때, 특히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템플릿 설계를 하시는 분들 있죠? 그 뭐, 파워카피나 유저 피처 한 번, 명령을 여러 번 실행시키다 보면 어떻습니까? 트리 구조가 상해 복잡해지죠? 그 중에서 특정 명령과 트리 상에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돼요. 그것보다는, 그렇죠? 결국은 센터 그래프, 이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센터 그래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아니면, 음, 우리가 단축키 지정했으니까, alt, r, 그렇죠? alt c 였네? alt c 딱 누르면 해당, 음, 트리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그 다음에 있는게 리프레임 온이죠 리프레임 온은 트리 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리 상에서 저 화면을 좀 옆에 치워놓고 보자. 어 스케치 10번이 있죠? 스케치 10번이 어디에 있지? 막 찾기 귀찮아요. 마우스 오른쪽 리프레임 온 하시면 됩니다. Alt R이죠. 찍고 Alt R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카테가 알아서 아 주인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쇼해보죠. 주인님,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찍고, R, R 누르면 이렇게, 어, 주인님! <웃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리프레임 온입니다. 그러니까, 프리상에서 어, 도대체 이 명령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지 모르겠으면, 그렇죠? 리프레임 온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 저 뒤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 화면상으로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재성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확인하실 수 있겠죠. 아셨죠? 자 그런 부분들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센터그래프는 단축키가 정상적으로 올라오지는 않는데 작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한번 카티아를 껐다 켜야 될것 같아요 자 가끔씩은 이 단축키 지정이 반응이 살짝 느립니다 그럴때는 한번 카티아를 한번 껐다가 다시 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항상 여러분한테 Define Work Object 하세요 뭐 숨기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은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단축키를 지정해놓고 쓰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상당히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네 가지 단축키는 꼭 지정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단축키가 여기가 엑셀레이터가 비활성화돼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툴바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해당 명령어를 그 툴바에 끌어다 놓고 그 다음에 엑셀레이터를 지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툴바에 어떻습니까? 내가 만든 툴바 있죠? 뉴 툴바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화면상에 이게 반드시 표현되어 있어야 되나요? 띄워져 있어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이 출발은 닫고 작업하셔도 무난합니다 단축키는 다 먹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단축키 지지않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나 더 자주 질문하는 기능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